제가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뜨끈한 유자차 한잔 타서 마시러 택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꼬마 유부초밥 하나 샀고요. 그리고 샤인모스캣 저렴하길래 한팩 사왔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테비아 토마토도 한팩 샀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한팩 샀고요. 대파도 하나 샀습니다. 노브랜드 물티슈 하나 샀고요.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그리고 신라면. 손흥민 선수 사인이 이렇게 생겼네요. 카피도 못하겠다.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랑 스프레이트 제로 번들 하나 샀고요. 숙배송 하울 끝. 오늘 점심은 차돌박이 버섯 솥밭인데요. 밥도 타고, 차돌박이도 타고, 계란 노른자도 터지고,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놀람> <놀람> 영상 편집하다가 알바갈 시간이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지독한 코흥이에 올려가지고, 포가 다 헐었어. 월드컵 결승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는 한번 했잖아. <웃음> 유튜브로 막 매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축구도 잘하는데 사람도 괜찮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르헨티나를 원합니다. 오늘의 작업복 켈빈클라인 맨투앤입니다. 검정색 트레이닝바지 입었고요. 이째깬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방은 마지셔우드 지퍼 스몰백이고요. 제가 핑크에 단단히 돌아버려가지고 마지셔우드 핑크백을 장만했거든요. 소지품이 안 들어갈 정도로 가방에 작지도 않고 수납도 어느 정도 되면서 상징맞게 딱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에요. 파우치는 키티버니 포니 파우치고요. 제가 정말 오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진저 컬러고요. 제 피부톤에 맞춰서 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쿠션이 제 피부톤이라 진짜 거의 뭐 존똑이에요. 제 피부색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질리시지 않았을까? 쓰는 저도 질렸거든요. 하지만 제 피부톤에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안고 갈 쿠션입니다. 키엘 민트 립밤이고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많이 헐었는데 겨울이어가지고 요새 너무 건조해서 제 입술도 많이 헐었거든요. 틈틈이. 발라주고 있는 립밤이고요. 이거는 에스쁘아 글로우 립밤이고요. 코랄 듀 컬러예요. 발색이 그렇게 이렇게 막 진하지는 않거든요. 입술에, 얼굴에, 안색에, 생기가 필요할 때 바르는 립밤이에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손 웜수템이고요. 요즘 저의 최애 립이에요. 이거 바르면 입술이 진짜 유리알처럼 반짝거리거든요. 제 얼굴 톤에도 잘 받아가지고 요즘 즐겨 바르고 있는 손 웜수템입니다. 항시 들고 다니는 순수한 면 팬티 라이너인데 그냥 뭐 비상용으로 팬티 라이너도 챙겨 다니고요. 파우치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크림, 요즘 진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챙겨 발라줘야 하는 게 핸드크림이잖아요. 제가 요즘 바르는 핸드크림은 타임넘버 91번입니다. 올리브영의 사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타임넘버에서 출시한 핸드크림이고요. 핸드크림 하면 보습력도 보습력이지만 저는 특히 향기도 중요하거든요. 발랐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향이 금방 날아가는 그런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보습력이 좋아도 저는 잘안 챙겨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타임넘버 핸드크림은 향수 대신 써도 될 정도로 향이 깊고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향수는 잘안 뿌리는데 이 핸드크림 들고 다니면서 바르면 향수 뿌린 것처럼 잔향이 오래 남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91번 원더 바이브는 로즈 쌍탈 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꽃 향기 하면 좀막 가벼운 샤랄라한 그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타임넘버 91번은 머스크한 장미향이 은은하면서 깊고 아주 고급져요. 고급진 꽃향이 나서 되게 좋았는데 요즘 같은 겨울 연말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진짜 자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이 납니다. 향도 좋은데 발림성도 좋고 끈적거림이 없어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 잘 챙겨 바르고 있잖아요. 핸드크림 사이즈도 적당해가지고 요로 미니백이나 외투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91번 원더바이브에도 외 50번 스모키 오디향, 11번 숲속향까지 세가지 향이 있어가지고 그날의 날씨, 뭐 기분, 착장에 따라서 골라서 바르기 좋고요. 타임넘버 핸드크림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제가 쓰고 있는 91번인데요. 타임넘버 핸드크림 91번 기획세트가 올리브영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요. 가격대비 향도 고급지고 패키지도 예쁘게 잘 빠져서 가성비 좋은 연말 선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갑 aka 지하 지갑. 제 친구가 만든 뉴 유즈드띵 지갑이고요. 핑크 컬러예요 제가 앰버서더. 아 이거 말할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들 킹 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뉴 유즈드띵 글로벌 앰버서더래요. 사장님께서 임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뉴즈드띵. 어, 지갑을 모든 컬러를 소장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제가 핑친놈이어가지고 지갑도 이렇게 핑크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갑에 뭘넣어다리는지 살짝 보여드리자면 부산 지역 카페 동백전입니다. 부산에서 요거 쓰면 은 30만 원까지인가? 50만 원까지인가? 아무튼 5% 페이백을 해줘요. 동백전 들고 다니고요. 삼성 탭탭 5 신용카드 저는 삼성카드를 좋아해가지고 삼성 탭탭 5 쓰고 있고요. 교통비 5,000원 할인 통신비 5,000원 할인 관리비 5,000원 할인 수복 한 달에 만원 할인인가? 제가 깨고 있는 할인 혜택은 뭐요 정도.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 민증 사진 진짜 웃게 생겼는데 보여드릴까요? 12년 전에 18살 때의 저고요. 귀찮아가지고 그때 발급받은 민증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때는 앞머리 기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풀뱅을 하고 있고 머리도 막 훈녀머리 할 거라고 기르던 때였는데 진짜 촌스럽죠. 민증 들고 다니고 이거는 개모임 카드인데 제가 개총무여가지고 총무 자격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산 2,000원 붕어빵 사 먹으려고 항상 현금 들고 다니는데 붕어빵 포차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못사 먹고 있는 그리고 문상 한 번씩 이런 게 생기는데 잘안 써지더라고요. 서점 같은 데 가서라도 좀 써야겠어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 다녀와가지고 제가 또 총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이 또 겁나 모였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봐던 귤농장 명함.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수영 다니잖아요. 수영하고 나서 머리 말릴 때 100원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분 동안 드라이를 쓸수 있거든요. 드라이용으로 동전도 이렇게 챙겨 다니고 있고요. 구독자님 만나면 드리려고 가방에 캔디를 항상 넣어 다녀요. 근데 구독자님을 못 만나는 거지. 부산에 되게 많이 거주하시고 부산... 에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구독자님 만나기가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7만 분이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구독자님 만나기가 힘든지 혹시라도 부산에서 저를 보시면 저한테 캔디 달라고 해주세요. 캔디 드릴게요. 가방 소개 짧게 해봤는데요. 저는 또 오당탕탕 알바 출근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실수 안 하고 무탈이 퇴근하기를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 기다렸어요. 엄마 기다렸어요. 엄마 돈 벌고 왔어요. 그만큼 뭐 게임 체인저라고 겠죠 예. 네. 차전우 선수들이 입장하습니다 FIFA 월드컵. <목소리>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 준비하고요. 성공시키면 아르헨티나 리드. 입니다 리오넬 메시. 이슬아 이슬아 슬름아수름수름소 이슬아 응응 메시 자, 아어라이 미치겠네. 스를 <런스> 완성하는 친구들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아레들 아르헨티나 상대 거의 다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오케이 실화를 완성하며 축구의 신전에 입성합니다. 얼만큼 효과적으로 도와주면서 경기를 잘할 수 있느냐 모두가 궁금했던 해 메시 메시가 이 아, 대회 전부터 석은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10x10에서 주문한 다이어리가 도착했습니다.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쓰라고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는 딱 위클리까지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일기는 잘안 써가지고 위클리 끝나면 은 프리노트 몇장 나오고요. 그러고 다이어리가 끝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걸 안뜯었더라고요이 초콜릿을 벌써 18개나 줘줬는데 초콜릿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카페에서 만든 캘린더 같던데 아무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짠! 늦었지만 오늘의 초콜릿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똑딱빈인데 귀엽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가격도 천원밖에 안 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잖아요? 근데 크기가 좀 작아서 조금 아쉬워요 한 요정도 됐으면은 머리에 꽂았을 때 존재감도 있고 귀여울 것 같은데 크기가 살짝 아쉽습니다 <놀람> <놀람> 술은 사진 찍자 사진 찍자 뿌이 뿌이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자리를 재탈환했고 그 결과 현시점 역 쬐다나가 네이티리 역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그런 걸로도 볼수 있지만 실은 그 동안의 오해와 갈등 끝에. 오늘의 주콜레입니다아 음. 근데 이렇게 관계 기 회의를 데 하면서 기다 뭐 당연히 군사 정권에 대한 일방적으로는 못 지겠다. 나라의 모든 역량을 중해보자. 근데 막 한국 공보관에 가면 사진이 아니라 막 비디오 영상으로 성우론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세통을 잃었다고요. 심지어 돼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수촌 속박비도 최저가 수준으로 경제를더 성장했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라는 부분 있습니까? 막 준비한 답변이 막. 대를 다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결정한 날이 찾아옵 1980, 그리고 선수촌 등등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서울 관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영장 가는 날이고요. 수영장 가서 또 씻고 수영 갈아입고 해야 돼가지고 대충 준비만 해가지고 나가려고요. 있었거든요. 이걸 급하게 재개발한다고 철거하고 사람들 몰아내고 세상으로 좀... 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구독자님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1 엄청 옛날부터 제가 밥한끼 사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됐습니다. 이걸 수영하고 구독자님 만나서 밥 먹고 집에 들어올 겁니다. 대체 이 기계가 뭐냐?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메디큐브 힐러라는 뷰티 디바이스고요. 저는 홈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한 대에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열심히 돈좀 뽑고 있잖아요. 5분. 5분이 지나면 기계가 꺼져요. 5분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지르기 좋습니다. о т в 제 대학 동기가. <웃음> 네. <웃음> 네. 대 <웃음> 네. <웃음> 네,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주시요 <웃음> 네, 한번 해, 뭐봐 하셔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짠. <웃음> 들어오세요 사초코 오 맛있겠다 이건 뭐야? 바닐라 라떼 오 따스워 오미가 들어오세요 따뜻해 기다렸어요 그래. 이 y e b y 언제 벗었어? y e 왜 벗었어? y e Bye. Bye. b 게 e 어 y e b y 어 짠! 짠! 오늘의 집에서 멀티탭 샀습니다. 핑크, 그린 원 플러스 1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컬러 골라봤구요. 스탠드 조명, 히터, 카메라 충전기 이렇게 세개 꽂아도 하나가 남습니다. 오늘의 초콜릿 비가 옵니다. It's day. <웃음> 오늘은 트레이닝 바지에 노란색 폴라티에 연두색 브이넥가디건을 이렇게 레이어드 했고요. 단추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로고가 보이게 옷을 입어봤고요. 이 레이어드 한게 살짝 살짝 보이게 이렇게 입었고, 지갑은 오랜만에 실버 들었어요. 그동안 계속 핑크 지갑 들고 다니다가 실버에다가 체인을 달아봤고요. 오늘은 요렇게좀 이지하게, 코지하게 이거 봤어요. 로새로와 메로, 메로. 야, 매우 아주 작은 옷을 입는데 눈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손님이 작으니까. 근데 진짜 안 들어가거든. 이거 봐. 매우는 그래, 이런 거 들어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아니. 아니. 사람은 아니냐고 이제 일만큼 퍼져가지고. 이런 것도. 어렸을 땐다 맞았는데. 이렇게 다 썰어줘야겠다. 니뭐 네 마실 거야? 아메. 아니, 이건, 이거, 이거 때문에 망했다. 이거 내가 먹을게. 이 포장 바정 아니야? 아, 백년 보쌈인가? 새로 되게 많이 안먹데 <웃음> 메로 집이에요 메로 메로금주 메로 메로절로가 메로 이제 근데 시즌3가 본건가? 다이상부터 살을 바꿔야 겠누 일로와 봐 초코깡지 일라와초깡지아 진짜 능름하다 다 부지다 잘했어 응. 이술은? 귀야 싹쓸해했어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맨날 안먹던만 존나 응, 그랬지? 너 말하겠냐? 넌 친척스 나이잖아 메로가 수르미한테 물려준 물려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나 받은 옷들이에요.